지질 대사 부분에서 우리가 다뤄야 될 부분이 지질 소화, 흡수, 이동 어떻게 되느냐. 그다음 지방산의 산화, 지방산의 산화. 그다음 케톤체 혹은 키톤체라고도 발음을 합니다. 케톤체를 만들어서 이용을 해야 될 경우. 그 다음 지방산을 우리가 몸에서 합성을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필요한 지방산을 합성을 하는데 몸에서 합성이 안 되는 지방산은 필수 지방산으로 시기로 섭취를 해야 되고 나머지 지방산은 몸에서 합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성되느냐 그 다음 복합지질 어떻게 대사가 진행되느냐 콜레스테롤 대사가 어떻게 되느냐 아이코사노이드 탄소수 20개짜리 아이코사노이드 대사가 어떻게 진행되느냐 자, 이런 내용으로 지질대사를 우리가 다룰 겁니다. 자 보시면 은 우선 첫번째 책 내용을 따라서 들어갑시다. 자, 책 내용에 자, 우리 몸에서 이용되는 지질들은 식사를 통해 공급되거나 공급되거나 체내에서 합성된다. 자, 체내에서 합성되지 않는 지방 필수 지방산은 식사로 공급을 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자, 왜 우리가 몸속에 중성지방으로 중성지방이 우리 몸속에 있는데 그거는 왜 우리 몸속에 저장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 몸의 주요 저장 형태가 중성지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어서 탄수화물이든 단백질이든 지방이든 식이로 섭취를 했은, 했습니다 자, 시기로 섭취하고 필요한데 사용이 되고 저장이 안 되는 부분은 이제 배설이 될 거고 저장이 되는 형태로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중성지방이다 이 얘기입니다. 탄수화물에 단백질 지방 할것 없이 몸의 주요 에너지원으로 저장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중성지방 형태로 저장이 된다. 쉽게 말면 비만의 원인 물질입니다. 아, 원인 물질이라고는 이렇게 그렇다. 우리 몸에 지방이 많이 축적된다 이 말입니다. 지방이 많이 축적된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뭡니까 과잉 에너지 섭취다. 에너지 과잉 섭취다. 우리 몸에 필요한 양 에너지, 양 영양 물질 섭취하면 되는데 그 이상을 섭취했다 그 얘기에요 지금 비만과 완전히 전쟁을 하고 있잖아 맞죠 그럼 이비만의 중성지방이 체내에 쌓입니다 내장 속에도 사이고 내장 사이에 사이고 그죠? 간에도 사이고 지방 간 대사나 자 이런 것들 다 지금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자, 이 중성지방은 에너지의 주요 저장 형태로서 대사를 통해 에너지를 공급하며 그다음 또 콜레스테롤은 스테로이드 호르몬과 담즙 생성 및 비타민 D 합성에 필요한 물질입니다. 필요한 물질 그리고 나서 탄소수 20개의 불포화 지방산은 생체 기능을 조절하는 아이코사노이드와 같은 물질의 생성에 이용되며 체내에서 합성된 당지질, 인지질은 주요 막 구성 성분으로 우리 몸에 꼭 필요하다. 어떻게 면 굉장히 중요하죠.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시기로 우리가 지 지방 지질을 소화 흡수해서 어떻게 이동 되느냐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지질 소화 식사를 통해 섭취한 지방 소화는 위에서부터 시작된다. 자 타액의 리파제와 위의 리 리파. 리파제의 작용에 의해서, 그러니까 방금 얘기해서 타액 리파제가 있습니다. 입 속에서 리파제가 작용을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게 이위 속에도 리파제 나옵니다. 자, 이때 중성 지방의 약 10에서 3 0 정도가 위에서 소화됩니다. 그다음 위에 분비되는 리파제들은 산성 pH에서 안정적입니다. 위 속에 pH가 약 1, 2정도 되는 산성 영역이야 강산성입니다. 여기에 작, 산성 영역에서도 안정적으로 위에서 분비되는 리파제는 안정적으로 안정적이다. 그 다음, 탄소수 12개 이하의 짧은 사슬 또는 중간 사슬 지방산을 합류한 중성 지방의 소화에 관하여, 자, 여기에 뭐 1, 2, 3번, 그러니 3번 위치, 그러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세로울에 탄소 3개 1, 2, 3번, 그렇죠. 3번 위치의 지방산을 우선적으로 가수분해하여, 자, 유리 지방산과 그다음 1, 2번 위치에 지방산이 있는 다이아실글리세롤이 생성되도록 한다. 그러니까 3번 위치의 지방산이 우선적으로 가수분해가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좀 깊이 들어가 버렸다 이 부분이 그죠? 자, 그러면은 뒤쪽에 다시 우리가 언급이 되니까, 자, 그때 한번 더 보도록 하자. 자, 이 내용을 여러분 교재에 있는 걸 한번 보세요 지질소화효소의 작용 그러면서 최장에서 분비되는 얘기입니다 자, 최장리파제가 있고 이 최장리파제가 결국에는 중성지방의 1번 또는 3번 위치에 결합된 지방산을 가수분해시키는 최장리파제 그 다음 앞쪽에 우리가 타액리파제 위리파제 있었다 그 다음, 코레스테롤 에스트라제, 코레스테롤, 코레스테롤을, 에, 코레스테롤 에스트를 갖다가 가수분해 시키는 효소. 그 다음, 포스포 리파제, 포스포 카면은 인, 그러니까 인지질을, 인지질을 가수분해 해서, 뭐, 라이소 인지질과 유리 지방산을 생성한다. 그러니까, 리파제. 최장 리파제, 코레스테레스테라제, 포스포리파제 얘기가 나왔고, 그다음에 코리파제, 코리파제가 최장 리파제 리파제의 가수분해를 최종적으로 만들어주는 도움을 주는 리파제입니다. 자, 이건 크게 들어본 이름 아니죠? 자, 일단은 지방 소화 효소에 필요한 리파제가 리파제가 몇 가지가 나왔어요. 그 다음 이 그림을 한번 보고 가자. 자, 이 그림이 뭘 설명을 했냐. 미셀 혹은 영어로 말셀이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은 바깥쪽에 이렇게 둥근 원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친수성기입니다. 자, 친수성, 우리가 인지질 막을 생각을 한다고 러면은 물과 친화력이 있는 친수성 기 부분이 있고 안쪽에는 물과 친화력이 없는 소수성 소수성 성질을 가진 부분이 존재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 이와 같이 양쪽성을 가진 지질이 수용액 안에서 소수성 꼬리는 안쪽으로 향하고 안쪽으로 이렇게 향하고 친수성 머리 부분이 수용액 쪽으로 향하고 있는. 자, 이런 형태의 구형, 구형을 이루고 있다. 이걸 우리가 미셀 혹은 말셀이라고 그래요. 말셀. 뭐, 쉽게 얘기하면, 우리, 음, 안쪽에, 안쪽에 여기에, 우리 비누 쓰고 있잖아. 그죠? 비누 쓰고 있는데, 비누가 때를, 때를 녹여가지고 물로 분산시켜 뽑아내야 되잖아. 그래야 세탁이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자 이게 쉽게 가 안에 기름 때가 있다 보면은 자 비누 형태가 이런 형태. 비누가 물과 친화력이 있는 부분, 친수성 부분이 있고 기름과 친화력이 있는 이 소수성 부분을 동시에 가지고 있잖아. 양쪽성 물질이야. 그 양쪽성 물질이 이와 같이 물 속에 이렇게 분산되어 있을 때 이런 형태로, 이런 형태로. 미셀을, 미셀 형태로 분산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름, 때를, 때를 뽑아내서 비누가 감싸고 물과 물 속에 이와 같이 분산되어 있는 이런 형태다. 자, 이제 우리가 지금 하려고 다룰라고는 지질 부분이 다 이렇게 되어야 만면 기름과 물은 섞이지 않죠. 잘 혼합 안 되잖아. 왜안 되냐? 기름과 물은 물은 친수성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기름은 친수성이 반대 소수성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 친화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친화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양쪽성, 계면활성제 비누와 같은 이런 물질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지질 소화 흡수 해 가지고 어디로 운반되는 과정에 이와 같은 미셀 형태로 운반이 될 거예요. 자, 그걸 설명을 하려고 지금 미셀 얘기가 나옵니다. 자, 책 속에서 자, 지 지질의 소화 흡수 자, 이 부분을 한번 보자. 자,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체 윤곽에서 꼭 한번 보고 가야 되겠다. 자, 우선, 자, 입에서. 자, 입입니다. 입에서. 그 다음, 위입니다. 자, 입에서 식이 지방, 음식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지방이. 시이 약자를 뭐라고? 자, 우리가 약자를 이거 어제 풀이 해줬는데가 어디있나? 자, CE 뭐 약자예요? 콜레스테롤 에스터 PL TG <웃음> 이거 뭐... 옆에 어디있나? 어, 오케이, 오케이. 자, TG, 트라이글리세라 더해서 중성지방을 TG라고 우리가 이름을 부를게요. 자, 중성지방. 여기에 TG, 중성지방. 그 다음 두 번째 CE, 자, 코레스테롤 에스터. 그래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코레스테롤 리 에스터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코레스테롤. CE, 그 다음 PE, 포스파티딜 콜린 인지질. 인지질을 우리가 PL 이렇게 약자로 이제 불렀습니다. 자, 그러면은, 입에서는 입에 타액 리파제가 존재한다고 그랬잖아. 위에서도 위 리파제가 존재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타액 리파제, 위 리파제에 이해해가지고, 어디에? 여기 보면은 탄소 1번, 2번, 3번 탄소. 자, 여기 3번 탄소. 3번 탄소에 지방산이 이와 같이 가수분해되어가지고, 가수분해되어가지고, 일단, 지방산과 나머지 부분으로 가수분해되었다. 그다음 두 번째 위에 들어왔습니다. 자 위에서 콜레스테롤 에스터에 의해서 콜레스테롤이 콜레스테롤 콜레스테롤과 나머지 부분의 여 부분이 지방산으로 자 지방산으로 가수분해돼 나옵니다. 그럼 위까지 됐고. 그다음에 이제 최장에서 최장에서 자, 2 3 4다 나옵니다. 위 리파제 3번 3번 2번 콜레스테롤 에스테라제 포스파티딜콜린 인지질 가수분해 4번 자, 중성지방 자, 이와 같이 최장에서 자, 이게 다 나오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이제 가수분해 다 됐어요. 자, 가수분해 다 됐습니다. 어디, 최장 리파제에서는 제일 처음에 3번에 가수분해 됐고, 자, 3번 가수분해 됐고, 위에서 에스테롤, 코레스테롤, 에스터 가수분해 었고그 다음 최장에서 나오는 나머지 부분 다 하고, 인지질, 그 다음에 중성지방, 자, 이렇게 최종적으로 이제 가수분해 되었다. 되고, 남은 조각, 그 다음, 최종 가수분해 물질, 물질, 유리지방산, 이모노아실그리세롤, 코레스테롤 이것이 어디로 어디로 장세포에서 일단 흡수되어 가지고 다시 중성지방으로 코레스테롤 에스터로, 그 그다음에 인지질로 재형성이 됩니다. 왜다거스분을 시켰다가 또 다시 만듭니까?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시기로 섭취되어 있는 물질들이 바로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서 혈액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들어갔을 경우에 상당히 큰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장세포에서 가수분해된 걸 다시 원위치를 시켜주는이 과정을 거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림프관을 통해서 카이로마이크론 형태로 혈액을 아 카이로마이크론 형태로 림프관을 통해서 결국에는 림프관을 통해서 나중에 자, 혈액으로 들어옵니다 자, 이 혈액으로 들어오는데 여기 들어오는 길이 어딜까 지금 표시가 안되어 있죠 그렇죠 어디로 들어온다고 생리학에서 얘기를 했습니까 이거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려가지고 만약에 이 카이로마이크론 형태를 통해서 림프관을 통하지 않고 혈액으로 바로 들어왔다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아시겠어요 그걸 한번 생각해요 굉장히 그건 그렇게 들어오면은 사람 생명 유지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이 림프관을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혈액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혈액으로 들어온데이 들어오는 위치가 어디냐 위치가 다음 시간에 한번 물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지질 소화 흡수 됐습니다 자 지질 소화 흡수 그 다음 이제 좀더자 장세포에서 카이로마이크론의 재합성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이제 새로 이렇게 다시 원위치 시킵니다 원위치 시키고 그 다음, 자, 지단백질 구조 종류. 자, 이 부분. 자, 지단백질. 자, 이 부분, 교재 내용을 상세히 좀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근데 그냥 섣 넘어가면은 무슨 말 했는지 몰라. 자, 언드라인 했는 거 보세요. 자, 지단백질은, 혈액 중에서 소수성인 지질의 주요 이동 수단으로서 간과 장에서 합성되며 지단백해서니까 지질과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다. 자, 지단백질은 소수성인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 에스터가 중심부에 있고 자, 지단백질의 여기에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 에스터가 중심부에 있고 표면에는 단층의 인지질, 인지질 그러니까 친수성 인지질의 머리부분이 바깥쪽을 향하고 있음 이건 당연히 이해를 하는 얘기고 인지질 에스터 결합이 되어아 아니야. 단층의 인지질로 되어 있고 에스터 결합이 되지, 되어 있지 않는 유리 형태의 콜레스테롤 그리고 아포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어 자 수용성 환경 수용성 환경에서도 비교적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 자 그러면 지 단백 어떤 종류 지 단백질이 있느냐 그지 단백 종류가 여기에 방금 우리가 지단백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다 얘기고요. 자. 안쪽에 안쪽에 뭐 콜레스테롤 에스터 자, 이런 것들 다 있고 바깥쪽에 인지질, 인지질. 자, 이렇게 막으로 인지질 막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나서 뭐 지단백질, 지단백질의 단백질 부분은 아포 아포지단백질이라고 하고, 아포지단백질이라고 하고, 지단백질의 구성, 구조, 대사, 기능에 관한 주요 역할을 한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지단백질을 우리가 종류별로 나눈 것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카이로 마이크론 초저밀도 단백질 베리로 덴스티 리포프로테인 그 리포프로테인이 지 단백질 뜻입니다. 베리로 덴스티 덴스티 하면 밀도예요. 그러니까 베리로 매우 낮은 밀도 그러니까 초저밀도. 지단백. 그 다음, 저밀도, 레, 로, 댄스티, 리포, 프로테인. LDL. VLDL, LDL. 많이 들어보셨죠? 그 다음, 고밀도, 하이 덴스티 리포, 프로테인. HDL. 자, 지금 얘기했나, 이제, 카이로마이코론. VLDL, LDL, HDL. 이게 지단백질인데 지단백 종류별로 이름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붙여졌느냐 그거 요약했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자 어떤 차이가 있느냐 밀도가 높다 낮다 밀도가 높다는 얘기가 뭡니까 자 밀도 카이로마이크로는 0.94 이하 VLDL 0.94에서 1.06, LDL 1.006에서 1.063, HDL 1.063 이상, 1.210까지. 자, 여기에 밀도가 높다는 얘기는 무엇이 많이 있느냐 하면, 여기 보세요. 인지질, 인지질 양에, 인지질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밀도가 높아집니다. 보이죠? 그렇죠. 자, 인지질이 양이 많아지면은 밀도가 높아진다. 높아진다. 그다음 어, 중성지방 양을 한번 보세요. 자, 중성지방하고 코레스테롤 양을 한번 비교를 해봅니다. 중성지방 카이로마이크론이 약 81에서 89%입니다. VLDL 50에서 58 LDL 7에서 11 HDL 6에서 7 중성지방 굉장히 위로 고밀도로 갈수록 중성지방은 줄어들죠. 그죠? 그 다음 뭐는 증가하냐 하면 은콜레스테롤은 이와 같이 자 코레스테롤은 이두개 비교를 했을 때콜레스테롤 LDL은 콜레스테롤이 10에서 12%로 LDL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 뭐 HDL, d l VLDL. 어, 여러분 이제 보시면은 중성지방량은 자, VLDL이 가장 VLDL이 중성지방은 가장 중성지방량은 가장 높고 HDL 가장 낮아요. 콜레스테롤 함량은 이와 같이. LDL이 가장 높아요. HDL과 VLDL은 LDL보다 값이 낮아요. 인지질 양이 많아진다는 얘기는 밀도가 올라갑니다. 코레스테롤 에스터나 코레스테롤 양이나, 자, 이거는 두개 같이, 같이 보시면은 되겠고, 그다음 이제 여기에 카이로 마이크론 형태 VLDL, LDL, HDL의 아포지 단백질 종류 그러면서 자. 아포 뭐 B 100뭐 등등 이런 식으로 지단백질 종류가 나와 있다. 그러니까 이 지단백질이 각각 중성지방, 양 콜레스테롤, 콜레스테롤 에스터 양 차이가 있다.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제 보시면은 여기에서 특징이 있잖아. 특징 정리를 한다면은 중성지방이 가장 많은 지단백은 뭡니까? 질문한다면은 카이로 마이크론이 가장 높고요. 만약에 이세 개에서 비교한다면은 VLDL, LDL, HDL 순으로 감소합니다. 그다음 콜레스테롤 양으로서 구분을 할수 있고. 무게에 대해서 총 지질량을 한번 보세요. 무게에 대해서 총 지질량. 어때요? 카로마이크론이 가장 약 98, 9%가 총 질이, 지질이에요. VLDL 90에서 92, LDL 75에서 80, HDL은 40에서 48. 자, 이런 특징이 있다. 그래서, 자, 지질의 양이 많을수록 지단백질의, 지질의 양이 많을수록 지단백질의 밀도가 낮아지며, 이건 이해가 되겠죠? 물하고 기름하고 누가 더 밀도가 커요? 밀도가 크다. 이거 물하고 기름하고 섞이지 않죠? 그러면 가벼운 게 위에 올라갈 거냐. 물 위에 기름이 있어요. 기름 위에 물이 있어요. 물 위에 기름 있잖아. 그 얘기는 기름이 더 가볍다. 밀도가 물보다 작다 얘깁니다. 물의 밀도가 1g 1ml가 1g입니다. 1g 퍼 ml입니다. 지질은 1이 1보다 더 작은 값입니다. 자, 지질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밀도는 낮아진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카이로마이크론과 VLDL 경우 중성지방이 주요 성분이기 때문에 밀도가 가장 낮을 수밖에 뿐이에요. 자, 이는 카이로마이크론이 식사를 통해 섭취한 지방을 지금 카이로마이크론이란 얘기는 우리가 식사로 섭취한 지방을 이제 장으로부터 장에 흡수되기 전에 가수분에 다 되어 흡수해서 장세포에서 다시 조합을 해서 장으로부터 조직으로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 카이로마이크론이다 그 말이에요. 자, 카이로마이크론 얘기됐죠. 그다음 VLDL이 VLDL은 간에서 합성이 됩니다. VLDL이 그러니까 간에서 합성된 중성지방을 조직으로 운반하는 역할을 VLDL이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VLDL 그러니까 간에서 중성지방을 조직으로 운반해 주는 역할을 하는 지단백질이 뭐예요? VLDL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HDL은 뭘까요? HDL 역할은 여기 지금 HDL 역할은 지금 안 나오자. 여러분들 알고 있는 HDL 역할 뭐, 주 역할이 뭡니까? 여기서, 여기서, 잠시 브레이크 타입 갖자